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최근 오픈 AI가 실제 인간과 상당히 비슷한 대화가 가능한 챗GPT를 공개하며 두달 만에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윤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오픈 AI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 h t g p t 를 공개했습니다. 챗 h t g p t 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로 공개 단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노래 작곡,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AI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챗 GPT에게 예술과 현대 기술이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하라는 과제를 내봤습니다. 챗 GPT에게 던진 질문은 단두개 인터넷 번역기를 사용해 영어로 질문하고 영문 답은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리포트를 완성하는데 5분이 채안 걸렸습니다. GPT가 해주는 역할이라는 게 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뭐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찾았다 하면은 챗 GPT는 그러한 수고를 덜어주는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근데 그게 상당히 자연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교육계에서는 챗 GPT의 악용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는 챗 GPT로 작성한 숙제가 모두 0점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교수들은 과제나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챗GPT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대부분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당국조차 이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학교 유지범 총장님은 지난 3월 10일 교수님들께 챗GP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일을 보냈는데요. 여기에는 양 캠퍼스 부총장님들의 주도로 챗GPT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연구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같은 상담들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챗GPT라든지 생성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연구조직이 첫 번째고요. TF팀을 통상적으로 이제 챗GPT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교수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는 팀입니다 또한 교무팀 이준호 주임님께서는 앞으로의 수업은 대부분 지식을 습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강의로 습득한 지식과 챗GPT를 통해 얻은 것을 강의실에서 적용하는 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바야흐로 개막된 챗GPT 시대 이를 둘러싼 윤리문제에 대한 우려점이 많지만,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학생과 교강사, 그리고 학교가 채 g p t 를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SUBS 뉴스 박지우입니다.